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입니다 어, 동지 하루 전날인데요 어, 관계부처 합동 그걸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제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한, 한 5페이지 안쪽이고요 전체 페이지는 총 64페이지에 걸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안에서 12쪽에 이제 열어보시면 지득세 어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양도세 어 이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어 단기 양도세율을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안에 팔게 되면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전부 양도세율이 70%였습니다. 플러스 지방세가 있으니까 뭐 77% 이랬거든요. 근데요게 1년 안에 께 이제는 45%로 만약에 지금 샀다가 한 6개월 뒤에 판다 그러면 세율이 분양권도 45% 주택과 입주권도 45%로 적용하는 걸로 바뀝니다. 현재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분양권이라는 이 딱지를 뗄 때까지 등기해서 아파트로 되기 전까지는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60%였거든요. 주택이나 입주권은 2년까지만 60%였고 만 2년이 지나면 6에서부터 45%까지 차등 적용을 하는 누진 그 일반 세율이었습니다. 분양권이 굉장히 세율이 쎘죠. 이거는 뭐 일반 세율이라는 게 아예 없었잖아요. 이랬던 게 이제 바뀌어서 1년이 지나면 1년 미만은 45%였고 1년이 지나면 그냥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단계 세율이 폐지가 된 겁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이런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세율 같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공동 투자를 하고요. 양도차익이 만약에 1년 만에 1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동투자를 하면 인당 5천, 5천 이렇게 나누어서 어 세율을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어 8,800 이하는 24%의 세율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누진공제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낼만합니다 부부간에 공동 그걸로 어 24%대의 그 세율은 낼만한 정도의 세율이에요 어, 이렇게가 이제 투자가 가능해졌네요. 어, 그러면 1년 단위로, 예를 들어, 뭐한 5번에 걸쳐서 24%대 구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분하고, 후보 공동으로 이렇게한 분하고, 한번 사서 5년 동안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 양도 차익은 뭐 똑같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1년에 1억씩 해서 어, 5억이 난 분하고, 5년에 걸쳐서, 어, 그 집이 한꺼번에 5억이 난 그런 경우하고, 세율이 전체 총액에 대해서 어떤 분은 24%에 적용받으면서 매년 250만원씩 부부가 두 사람이 합이 5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할수 있는 거하고 5억을 5년 동안에 한 번에 팔면서 250, 250 이렇게 각각 한 번씩만 적용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세금을 낸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발표한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다 내버리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대출이자도 내고 뭐 이렇게 다들 투자를 하실 건데 어, 그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행정안전부에 또 어, 여기 들어오면 어, 지금 똑같이 오늘 이 발표를 해놓은 자료예요 어, 이거 보시면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어, 취득세는 어, 지방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총괄 최종 상위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국토부는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나 이런 거는 국토부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양도세를 총괄하는 데는 기재부죠. 어, 근데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그거고요. 그리고 관할 지자체들. 저는 초롱부동산은 부산에 있잖아요. 어, 부산시에서 이제 그 지방세를 또 다루죠.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오늘 날짜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발표를 하셨어요. 어, 그 기준일이 이제 2022년 오늘 날짜 12월 21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기준일이 되는데, 어, 그동안 취득세는 어떤 그 세율이 적용이 됐나를 여기 또 표를 잠깐 살펴보면요. 어, 조정과 비조정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었고요. 조정 지역은 1주택까지는 이제 3%. 어, 그리고 2주택 이상은,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 였습니다. 법인은 1주택부터 전부 12% 였고요. 그런데 부산처럼 조정이 풀린 이런 비조정 지역은, 어, 2주택까지, 2주택까지 그동안 1에서 3% 였습니다. 1에서 3%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 이제 12% 였는데, 어, 게 바뀌겠죠? 바뀐 걸또 잠깐 보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조정, 비조정 다 떠나서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다 그냥 1에서 3%입니다. 조정은 원래 8이었던 게 이제 1에서 3으로 바뀌었고요. 결론적으로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전부 2주택까지는 1에서 3%. 6억 이하는 1% 끄고요. 6억 초과 9억까지도 금액대별로 적용을 할 거고요. 10억 초과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게 이제 3주택부터는 어, 비소정 지역은 4%. 반토막이 났죠. 어, 토지세율하고 거의 같네요. 3주택은 토지세율하고 같습니다. 무엇 하나 토지세율하고. 소정 지역은 3주택이 12%여서 완전히 징벌적인 그런 지득세였죠. 10억짜리 집을 사면 지득세만 1억 2천이었었습니다. 어, 그게 이제는 6천으로 바뀌네요. 3주택 일대부터. 어, 그리고, 뭐, 4주택이든 5주택이든, 이거는 계속 6%니까, 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비소정 지역은 4주택 이상부터 6%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이제 6%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죠? 어, 그리고, 어, 요거는, 어, 이미 이제 그, 오늘 발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계약을 이미 이제 해버린 경우에, 어, 그런 경우라도, 잠금일이 오늘 이후인 경우, 어, 이런 경우에는, 뭐, 어제까지 이미 잠금을친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고요. 오늘 이후로 잠금을 치는 경우에는, 요, 바뀐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요건 아직 법률 개정상인데 아직 법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요거는 그 내년 초에, 원래 세법은 2월 주로 뭐한 16, 17, 뭐한 요런 점에, 15, 16, 17 요점에 또잘 바뀌더라고요. 어, 그때 최종 어, 법률이 다 개정이 되고 나면 어,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준답니다. 소급 적용해 주니까 어쨌거나 지금 집하는 거는 어, 전부 어, 주택수가 2주택까지는 중과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재밌있게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시리를 해나놓은 게 나중에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입법이 돼야 이제 뭐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해주든 어떻게든 하겠죠. 그랬더니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래요.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오늘 10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을 할 계획이래요. 소급하는 건뭐 설득을 해야 뭐 적용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할 거래요 어,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이주택까지 중과를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어, 조정대상지역의 이주택의 경우 연기위축과 주택거래침체에 대한 어, 그런 대응의 조안점을 뒀대요 어, 사실은 이주택까지만 지득세를 중과를 안해줘도 이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부산이 조정이다가 비조정으로 풀렸잖아요 어, 다른 거다 차치하고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안 팔려요 근데 뭘 하나를 살려고 하니, 취득세가 당장, 조정지역의 이주택은 그동안 8%였잖아요? 근데 그게 8%대로 적용하고 사는가 하고, 그냥 1에서 3%대, 그렇게 적용하는가 하고는, 어,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상관 많거든요? 어, 이건 굉장히 큽니다. 조정지역의 이주택 중과 배제를 해주는 거는. 어, 이제, 대신 이제 또 비조정은 3주택까지도 이제 뭐, 3주택은 4%, 4주택부터가 어, 비조정은 6%니까 비조정은 또더 좋아졌죠 조정도 굉장히 숨통이 많이 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그 다음에 당초에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1에서 3%인 점을 감안을 하면 취득세가 여전히 높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놨습니다 뭐 비슷하게 환원이 됐는데 뭐 특별하게 높나요? 어, 이제 너무 다주택자한테까지 또 혜택을 다 주기에는 또뭐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놓으니까 일시적 이주택까지는 웬만한 국민들은 이 안에 거의 바운드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3주택 이상인 분은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토지 정도의 세율 4%대의 세율로 하는 걸로 보니까 조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일시적 이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 이렇게 물어놨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처분기한이 경과안한 경우에 누가가 폐지되냐 어, 그랬더니 요거는 어,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취득세는 어, 주택을 딱 사갖고 뭐 지득하는그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뭐다 샀는데 뭐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해당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하시는, 어, 주임사,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네. 200만에 넘을 경우에 85%까지 감면하고, 그 다음에 호시를 좀 많이 사는 경우에 또, 어, 뭐또 감면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지득가액이, 어, 최초 분양은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3억. 수도권은 6억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입니다. 어, 면적에 따라서 뭐 재산세도 조금 사등해서 감면해주고 하는 게 있네요. 어, 이렇게 보면, 아까, 어, 국토부 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큰 부분이 양도세를 1년 단기세율이 45%,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지득세, 조정, 비조정, 아무 상관없이 일단 중과 안되는 1에서 3% 그리고 조정은 3주택부터 4% 비조정은 4%대는 없습니다. 비조정은 3주택부터 그냥 6% 비조정은 또 4주택부터 6% 취득세가 그래도 뭐 사고 팔고 내고 할 만한 정도 금액으로는 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지만 가장 관건은 2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음, 오늘 이렇게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돼서 우선 당장 긴급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내용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효과와 실제 거래되어서 거래된 어, 실 거래가의 간극이 너무 커고요. 어, 이렇게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그동안 급하게 처분해야지, 이렇게 여겨셨던 그런 분들은, 어, 뭐또 조금은, 뭐 세율이 이제 또좀 많이 느긋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급매물들은 조금 도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안 팔아도 다른 거 살려면 지득세 수가 또좀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백주택을 가했다 해도 지득세가 6%가 되니까, 뭐 옛날처럼 징벌적인 그런 세율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팔리면 그냥 들고 있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사지 뭐 이럴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가조정지역이 중가세를 완화해놓은 게 2024년 5월까지 1년 더또 완화하는 걸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참고하셔가지고 또 절세하는 그런 재테크를 정부정책과 함께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